앉자아 여기 앉 예, 여기 앉아. 앉아. 애 예, 이거. 이거 뭐야? 이거 예, 예, 예, 예, 예, 예, 예, 예, 예, 거 파란 거 예, 예, 예, 예, 예, 예, 다 맛있지? 국도 응 먹어봐 애지야, 양배추 맛있어 음 중기야, 이거 니네 거. 중기꺼, 네 중기, 중기 이알와어나 따라 먹어야지 이제 중지야. 색깔 때나 아니 생명인데 블루베리 먹는다 지제 이제 블루베리. 예전에 양배추 잘 먹어. 근데 양배추가 달아 먹다 보면.